이거 어떻게 된거죠? 이 상태에서 나오진 않아. 이 상태에서. 네. 어. 그리고 이런거거든요. 지금 이때 강조문인데 나대이벅비가 나오는게 맞잖아요. 그죠? 네. 얘는 어디로 가거냐요 얘가 안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나동이 이건 알죠나동이버도로비기아 있죠? 상관접속사 상관적 특사의 명령 구조에서도 이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없어진다. 여기는 있잖아. 여기는 봐봐. 사라지는 거 줄게요. 일단, 나, A, A가 이거야. 어, B야. 이게 B야. 대체? 그럼 봐봐.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일 거야. 다주어 이트 아가주어가 아니고 방룡분의 이투와 비동사와 대시보일까란 말이야. 그럼 음. 여기가 나머지일 거 아니야. 나머지니까 자 뭐가 나왔니 동사잖아. 동사 둥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뒤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결국은 나레이법비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A 하고 B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자 이거잖아. 이거. 주어라는 걸알수 있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주는 거야 수를. 음. 나레이법비가 나레이버비가 주어일 때 동사는 여기다가 맞춰주잖아 수를. 왜 그래? 알았지? 자, 그러면 해석도 되죠? 이따금씩 뭐가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대한 너의 접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차이를 만든다. 알겠지? 중요하다. 뭐 하는 데 중요하다? 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요거는 지금 전지사이내목적으 의문사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어, 네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너의 일로부터 얻느냐에 있어. 얻느냐에 뭐야 얻느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일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겠서 너의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야요요까지 이해됐지? 그지? 그럼 잘 봐. 추세는 어떤 추세냐? 이런 추세예요. 요즘 요즘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나오냐면 조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이렇게, some k i 나온 다음에, 이, i 즈 필요한 거만 쓸게요. 나, a 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덴나와요. 덴나 a k 맥스 쭉나가면 이렇게 맥스 여기까지 단다, 월크까지. 자, 잘 봐. 컴마, 이렇게. 어, 비, 이렇게. 이렇게. 와, 그래서 내가 이걸 내놓친 거야. 룸패턴. 알겠어. 이걸 못 잡아내. <목소리도> 학생들이. 장히 중요해. 결국 그 뭐나대법비에서 버핏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얻을수버비는 어디 갔어? 뭐 이런 거? 이러면 잡봐 예분 한번 들어보자. 오래 볼까요? 한번 자, 해보자. 자, 질문을 들어봅시다. 수들어 음. 선생님들이 뭐가르치는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거니까 누구에게? 수술에게자이렇 나왔어요 이거 a 거에요 그다음에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s the most important 어디에서 본다 In... 아저히 부르시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써 자. 어, 하자학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아, 뭐주어방비했네잘 봐, 여기. 어? 얼쏘. 어. 에이. 티 네. 빙글리 자.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수능에서 요런 추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여봐강주 아니고 강조 분의 이 t is. 어디에요 여기죠. 이게 동사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강조된 거니? 여기 이제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주어가 강조된 거예요. 중요한 건 나동이 A까지는 나왔는데 A가 의문 사전에요? 이여봐봐 h 어, a 티 teacher teach s t u d e n t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 다 아니라, 아니, 뿐만 아니라, 그지? 뭘 가르치느냐, 뿐만 아니라, 진짜 강조했던 건 여기 있죠. 어두울 수도, 비가 나왔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왜? 주어에 습한 거예요, 지금. 안드로이 브레이션 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얘가 어두울 수록 있고, 지금 때문에 취세가 이게. 이탈하는데 어? 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코 맞추고 뒤로 빼는 경우에.